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직장인분들이라든지 사회초년생 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카드뉴스 만들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카드뉴스가 뭐냐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것에 올라오는 그런 이미지로 된 뉴스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 카드 뉴스를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포토샵 일러스트만으로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NO NO NO 그렇지 않아요 파워포인트로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한총 3편 정도로 나눌 건데요 처음에는 기초, 두번째는 내용을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세번째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에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카드 뉴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기초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카드 뉴스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드 뉴스를 만들기 전에 어떤 카드 뉴스 형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카드 뉴스 형식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카드 뉴스는 거의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이즈가 정사각형 형태이고 보기 편하기 때문이죠 자 파워포인트를 새로 열었는데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는 버전은 2016 버전 오피스 3 6 5 안에 있는 최신 버전입니다 슬라이드의 크기가 16대9 비율로 나와 있고요 아마 2010 버전 이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4대3 비율로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양 옆이 넓지 않고 좁죠 자 이런 형식인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이 슬라이드의 크기를 정사각형으로 바꿔 줄 거예요 상단 메뉴 디자인 탭에 들어가시면 2013 버전 이상은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는 것이 있고요 2010 버전 이하 버전은 왼쪽에 있는 페이지 설정을 들어가시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너비와 높이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너비와 높이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죠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센티미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너비를 900px 픽셀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900px로 바꿔줄 겁니다 자 이렇게 px만 입력해도 너비와 높이가 센티미터로 저절로 설정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확인 확인을 누르시면 가로세로가 900픽셀인 사이즈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신 뒤에 여기 있는 것을 삭제해주면 아주 기본적인 카드뉴스의 틀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 기본적인 카드뉴스 틀에서 이제 텍스트 상자 그리고 도형 이미지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제목 하나를 크게 만든다는 라 생각으로 텍스트 상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여기에 카드뉴스 만들기 라고 입력했습니다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꺽쇠를 눌러서 이렇게 글꼴을 키워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카드뉴스 만들기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제목 글꼴이 너무 얇아요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저는 카드뉴스 같은 거라든지 SNS 콘텐츠에 올라오는 다양한 이미지들은 표지가 눈에 확 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글꼴이 좀 굵은 글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카드뉴스에 들어가는 굵은 글꼴들 중에서 저는 어떤 글꼴을 가장 추천하냐면요 바로 티몬, 몬소리체를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몬소리체로 바꿔주게 되면 훨씬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글꼴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지쌤과 함께하는 카드뉴스 만들기 라는 이런 모양이 나왔고요 그럼 여기에 간단하게 도형 하나만 넣어볼게요 삽입, 도형 여기에 보시면 액자형 도형이 있습니다 이 액자형 도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크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노란 버튼을 눌러서 조금 더 얇게 틀 하나를 만들어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색상도 이제 카드뉴스 만들기 안에 들어간 이 색상과 똑같은 색상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표지로 해서 이제 나머지 내용을 채워 넣는다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자 이것을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 이렇게 카드뉴스 만들기 하나 그리고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이런 탭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냐고요? 이것도 아주 쉬운 방법을 할수 있겠습니다 왼쪽 상단 파일로 들어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일 형식이라고 있어요 이 파일 형식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 보면 png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식으로 바꿔주셔야 해요 어? 물론 jpeg 파일이라고 해서 똑같은 이미지 파일인데요 저는 jpeg 파일로 하면 파워포인트가 좀 깨지더라고요 이미지가 조금 울린다고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png 형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png 형식으로 누르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모든 슬라이드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슬라이드만 누를 것이냐라는 것이 나와요 현재 슬라이드만 누르면 방금 전까지 보고 있었던 그 슬라이드만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나는 모든 슬라이드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모든 슬라이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슬라이드를 다 이미지로 바꿀 거기 때문에 모든 슬라이드를 눌러 줄게요. 여러분들도 모든 슬라이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별개의 파일로 저장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미지로 바뀌어진 이런 카드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떤가요? 카드 뉴스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여기 이렇게 만든 카드 뉴스를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만 하면 되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인데요.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한번 해 볼게요. 사진 동영상 누르시고요. 자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두 가지를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저절로 카드뉴스 만들기와 그리고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이 란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용을 적고서 업로드만 하면 끝나는 거죠. 어떤가요? 굉장히 쉽지 않나요? 자 이런 방식으로 카드뉴스 만들기 기초편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기초편을 배우신 분들은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편에는 훨씬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모르시겠는 분은 이 과정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만나요.